내가 뿅 하고 사라져 볼게. 하나, 둘, 셋, 얍! 이번엔 또 순위로 변해볼게. 하나, 둘, 셋, 얍! 하나, 둘, 셋, 얍! 하나, 둘, 셋, 얍! 아이고, 위에서 떨어졌더니... 아, 어지럽네. 이제 내가 너의 여자친구로 변해볼게. 하나, 둘, 셋, 뿅! 얍! 장난 이고 내가 이번에 선물로 보내볼게 하나, 둘, 셋, 얍! 하나, 둘, 셋, 얍! 검은사막 모바일과 함께하는 해피 발렌타인 여러분 또 우리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만나요!